갑자기 영어가 팍 느는 특집 영상이라고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특집 영상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첫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자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실력이 당연히 늘어요.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단식으로 는다고요. 자이 의미는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 않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느는 게영어라 그랬어요 여러 관점에서 이 얘기를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정리가 돼요 자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오랜 감각을 만들어서 직관적 사고로 이해를 했을 때자 어렵게 표현하면 이거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깨달음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정리된 깨달음이 왔을 때 영어가 갑자기 팍 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데 뭐냐면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네, 늘기가 좀 힘든 부분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해야 느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거나 나랑 맞지 않는 공부 방법으로 하면요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영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내 영어 수준은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왜 특집 영상이냐면요 아주 짧은 노력, 작은 노력으로 영어 갑자기 팍 늘게 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이렇게 좀 오래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만 모아서 특집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당연하죠. 좀 짧은 시간에 효과를 빨리 볼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거의 첫 영상으로 What? 왓을 먼저 해볼 거예요이 왓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다루어요. 왓 하면 그냥 의문문만 자꾸 생각하거나 그러는데 왓은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특집 영상의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정했거든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I need a uniform. 나는 유니폼이 필요해잖아요. 자, 전형적인 문장 구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 드린다 그랬죠. 자, I work. 이것도 문장 구조인데 이렇게 두 개의 문장 구조를 비교하는 것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할 거고요. 오늘은 요 위의 형태만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근데 need는요 뒤에 뭐가 꼭 와야 영어식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어, 나 필요해 라고 말해도 되지만 영어는 뭐가 필요한지 꼭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말을 안 하더라도 자리는 꼭 채워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예, 이이시라도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I need it 이거는 영상의 지난 영상에서 연습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자리가 진짜 빈 자리면요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what밖에 없어요 근데 I need what이라는 건 완전한 문장은 아니에요 자 결국 이 what이 뭔지 설명을 해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앞으로 보내요 자 근데 what이 뭐예요? 뭔지 모르니까 what이에요 근데 단서는 있어요 I need에요 그러니까 what I need 하면요 아 what I need 하면 어. 뒤에 뭐가 빠진 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w h 이 나온 순간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내가 필요한 무언가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영어식으로 what I need, what I need 이렇게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고 영어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소리를 내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국말을 떠올리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what I need, what I need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덩어리 한의미다이뭐 청킹 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한 단어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명사 하나처럼 느껴지면 얘를 문장에 대입하는 거죠 you know what I need 또 알잖아 내가 필요한 무언가가 그죠 주어, 주어 자리에 넣을 수 있어요 what I need makes people feel comfortable 자, 내가 필요한 건 만들어 사람들을 어, 편안한 느낌이 가지게, 요, 요 정도 되겠죠. 자, 하나 더 볼까요? What I need is a uniform. 자, 내가 필요한 무언가는 바로 유니폼이야. 원래는 I need a uniform 해도 되지만, 자, 더 극적인 걸로 말하는 거죠. 극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What I need is a uniform. 이런 식으로요. 문장을 좀 길게 늘려볼 수도 있어요. 자, I need a uniform 가지고 어, 연습을 시작했었는데, 요 뒤에 to study here 를 넣을게요 그럼 얘도 중간에 그냥 말을 안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what이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what I need to study here 라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얘도, 얘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리고 얘도 여러 번 소리내서 읽으면 한 의미 단위 즉, 즉 마치 한 단어처럼 느끼게 될 때가 와요 자 만약에 이 진도가 너무 빨라서 내가 이걸 좀 연습하고 가야겠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잠깐 정지하고 몇번 연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What I need to study here. What I need to study here. 자 그러면 얘가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면 이제 문장이 늦는 거죠. Let me know what I need to study here. 이런 식으로요. 자, What I need to study here is arrived. 내가 피, 여기서 공부하려고 필요한 뭔가가 도착했어 요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 결국 중간 정리를 하면 what I need to study here 라는 구문이 나오면 예, what이 나온 순간 아, 뒤에 어떤 명사 자리 하나가 빠졌겠네 라는 감각을 만들자는 거예요 가지자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빈자리가 꼭 있어요 what으로 시작되면요 그리고 what I need to study here 를 계속 연습하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끼고 얘를 문장에 대입하면 되는 거였어요 What I need to study here is arrived. 이런 식으로 요좀 다른 걸 하나 볼게요 She looks at my eyes. 그 여자에는 나의 눈을 쳐다 봐요 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my eyes 라는 명사가 또 빈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What이 예, 앞으로 가면서 예, What she looks at 자 전치사로 끝나는 게 어색한 분들이 계실까봐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럼 얘도 그냥 하나의 의미 단위처럼 또 읽으면 돼요 What she looks at 그녀가 쳐다보는 무언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what 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한 덩어리로 완전히 느껴져서 여러 번 읽으면서요 What she looks at What she looks at 하면 얘를 또 문장에 넣으면 되겠죠 What she looks at is the sky when she is nervous 그녀가 쳐다보는 뭔가가 바로 뭐냐면 하늘이야 언제냐면 그녀가 긴장했을 때뭐요 정도 되겠죠 조금 확장을 해 볼게요 she looks at my eyes 를 가지고 연습했잖아요 그 뒤에 for asking something을 한번 붙여 볼게요 이건 뭐냐면 일단 우리말로 바꾸면 그녀는 나의 눈을 쳐다봐 뭔가 필요로 할때 뭔가 얻어내려고 뭐요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간이 이렇게 또 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at she looks at for asking something 이라는 하나의 구문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자세히 보시면 what she looks at 하고요 for가 들어가니까 마치 전치사 두 개가 붙어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그게 되게 어려워 할수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우리가 봐오니까 여기서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얘를 또 연습하는 거예요 what she looks at for asking something what she looks at for asking something 하면요 얘를 또한 단어처럼 느끼면 네, 그냥 문장에 넣는 거죠 don't you know what she looks at for asking something 그러면 이제 너 모르냐 그녀가 뭐 요구할 때 쳐다보는 게 뭔지 뭐요 정도 느낌이 되겠죠 자 이번엔 좀 다른 걸 하나 볼게요 the teacher tested students on s e l l s 하면요 그 선생님은 학생들을 테스트했어 뭐에 대해서 세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생물학 시간 인가봐요 자 여기 about을 넣어도 되지만 요런 작은 주제는 on을 넣어도 된다고 전치사 설명 드릴 때 말씀 드렸죠 자 The teacher tested students on cell 이에요 그러면 이 cells 라는 명사가 또 구멍 날수 있어요 빈자리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what이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what the teacher tested students on 하고요 on이 절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런 종류의 문장을 좀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자리에 그냥 그대로 전치사가 끝나면서 한 덩어리로 또 느끼듯이 연습을 해야 돼요 what the teacher tested students on what the teacher tested students on 이런식으로 요 그러면 하나로 무, 느껴지면 문장에 넣으면 돼요 cell biology was What the teacher tested the students on. 그러면 요 어, 세포생물학이 바로 어, 그거였어. 선생님이 학생들을 테스트했던 그 분야. 요, 요 정도 되겠죠. 조금 어렵게 가면요. 요런 것도 만들어 볼수 있어요. 아까 요거 가지고 연습했었죠. The teacher tested the students on cells yesterday. 자 이렇게 yesterday를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 셀을 또 중간에 구멍을 내면 당연히 what이 들어가면서 what the teacher tested students on yesterday라는 좀긴 문장이 돼요. 그러면 얘도 여기가 빠진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 마치 yesterday 앞에 on이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on과 yesterday는 별개죠. 별개로 그냥 쓰인 거예요. 그냥 빈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 the teacher tested students on y e s t e r d a y 자 요렇게 긴 구문이 완성이 됐는데 얘도 그냥 여러 번 연습하면 괜찮게 돼요. 자 what the teacher tested students on yesterday 얘가 그래서 한 덩어리로 느껴지면 자 너무 빠르면 정지하고 몇번 읽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문장에 넣을 수, 넣을 수 있는 거죠. I don't know what the teacher tested students on yesterday 나 모르겠어 선생님이 어제 학생들을 테스트한 그게 뭐와 관련된 건지 모르겠어 정도 느낌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길어도요 주어 자리에도 넣을 수 있어요 What the teacher tested students on yesterday bothered them 이런 식으로요 어제 선생님이 그 테스트 학생들한테 테스트한 그 무언가는 괴롭혔어 그 학생들을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이 없어도 나중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와요 I'm talking about what the teacher tested students on yesterday 이런 식으로요 자요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 차근차근 요렇게 어, 연습을 하면서 지나가면요 다음엔 요 그림이 없어도 문장 구조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습을 하니까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오늘 배운 구문들이 요거예요 What I need. 자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그냥 하나의 구문이에요. 한 덩어리. 마치 한 명사처럼요. What I need. 자 내가 필요한 뭔가. What I need to study here. 내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필요한 무언가. 자, what she looks at. 그녀가 쳐다보는 무언가. What she looks at for asking something. 그녀가 뭔가 요구할 때 쳐다보는 무언가. 자 이런 식으로 오늘 했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What I need 하잖아요. 그러면 what이 나오면 요 어, 뒤에 뭐가 빠져있다는 라 느낌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 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숙제처럼 제가 내드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요런걸영작을 한번 해 보세요 그니까 러 문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런 단어를 만드는 거죠 자 내가 필요한 무언가 자 만약에 우리 남편이 운전하는 무언가 하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네. what my husband drives 그죠 그리고 어뭐 자크가 원했던 무언가 what zack wanted 자요런식으로요 전치사로 끝나는 것도요 몇개뭐 만들어 보세요 자 What Tom was talking about. 자, 그러면 탐이 말하고 말하고 있었던 무언가겠죠. 자, 그리고 what my sister gave up. 그러면 우리 누이가 포기했던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상에서 작은 부분을 자꾸 영작하는 습관. 자,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장 구조에 대한 감이 좀 오기 시작하고요 나중엔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요 오늘 배울 건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예, 의문문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돼요 나중에는 지금 할건 아니에요 그러면 What do I need? What does she look at?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한번 연습을 꼭 해보세요 자, 결국 오늘의 결론은 What이 나오면요 뻔해요 동사 뒤에나 아니면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가 비어 있을 거예요고 그 감각을 만들자 라는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지금 이게 아홉 번째 영상인데요 보통 홍보를 안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좀 영상을 더 다채롭고 좀 재미있게 만들어서 한 20개 정도 채우면 홍보를 시작할 건데요 이 특집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랑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다음 영상들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시고 뭐 어렵다 쉽다 아니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요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아요 구독 제가 막 요청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가급적이면 좀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좀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 많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나 만들어질 특집 영상들의 어, 질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왓에 대해서 일단 했었고요 다음 특집 영상은 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보글리 씨는 진짜 희망이 될 거예요.